예전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될때 한다 되면 한다 때가 되면 한다 절대 안 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글리쌤입니다 미라클 모닝을 한지한 한 8년 정도 된것 같아요 아, 직장인일 때부터 야 이대로는 아침에 도살장 끌려가듯이 이렇게 눈 떠가지고는 남의 인생 사는 느낌으로 살다가는 내 인생 제대로 못 살겠다 자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절대적인 시간은 부족해요 내가 10시간 동안 직장에 얽매여 있다 보면 내 인생에 투여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한정적이란 거죠. 이걸 내가 퇴근하고 나한테 확보를 시간을 확보할 것인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예 나의 어떤 인생을 먼저 살아놓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일로 내가 시간을 보낼 것인가. 결단을 내리는 시기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나를 이기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깨워가지고 자 누군가한테 끌려가듯이 깨우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깨어나고 나서 정해진 2시간 3시간 동안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에 몰두를 하고 그게 어느정도 완비가 되고 나서 격가지에 있는 일들을 해 나가는 거죠 내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진다는 건 굉장히 심플해요 어떤게 심플하냐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현실을 거기에만 잠식 당하고 있으면 내가 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분야에 있어서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 어떤 일가를 이뤄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선 그 일에 몰입하는 게 맞지만 그 외적으로 내가 다른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면 어쩔 수 없이 절대적인 시간을 내가 확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철저하게 이원화된 삶을 살아간다. 한쪽은 내 생계를 책임지고 어쩔 수 없이 할수 있는 일을 하더라도 한쪽은 내가 진짜 원하는 일. 이 시간만큼 내가 투자를 해야 된다 이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일을 해 나갈 때마다 내 시너지를 낼수 있는 원기 회복을 할 수도 있는 시간 5년 10년 직장생활 막 하고 정신없이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현실에 치여가지고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밤에 들어와요 밤에 들어오면 또 보상심리가 생기죠 자, TV도 봐야 될것 같고 이대로 잠들면 너무나 아까워요 내가 10시간 동안 일했던 거 여기에서 보상받아야지. 나를 충족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소모적인 활동을 계속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게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공허함, 어떤 불안감 그런 것들이 밀려와요.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선 차단하고 싶다면 내 오로지 내가 진짜 원하는 걸 몰입해가지고 올인하는 시간이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새벽 기상을 해서 내 시간을 살아가고 싶다. 그럼 눈을 떠야 되는데 자, 눈을 뜨는 거는 기술적인 걸로 이게 완전히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기술적인 건 뭐예요? 내가 알람 수십 개, 열번 이상 그걸 설정해놨는데 내가 열번 그걸 손으로 그냥 꺼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자, 기술적인 건 마음을 못 이겨요. 마인드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마음으로 그걸 해낼 수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직장 다닐 때 글을 쓰고 책을 쓰기 위해서 내가 올해 6개월 안에 책을 쓰겠다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몇날 며칠에 이 글을 완성을 하겠다. 그 마음가짐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명확한 동기가 없으면 절대 눈을 뜨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잠자리에 어느 날은 굉장히 일찍 잠들죠. 자그데 명확한 이유가 없으면 잠자는 시간만 더 늘어납니다. 잠은 어쩔 수 없이 잠을 갑자기 줄이면 잠은 갚아야 돼요. 어느 순간 졸리고 더 효율성이 나지 않는 건 맞는데 내가 진짜 바뀌고 싶다면 아침에 일어나야 될 이유가 그날 저녁, 그 전날 저녁에 머릿속에 주입이 돼 있어야 돼요. 아, 아침에 아 내가 일어나자마자 기계적으로 식자마자 이걸 해야겠구나. 눈 감는 게이 세상에서 가장 쉬워요. 하면 된다로 바뀌어야죠. 눈 뜨면 한다. 눈을 뜨게 만든다. 내 스스로가 되지 않으면 미라클 모닝 하는 모임을 찾아서라도 여러분들이 시스템에 의해서 일어나는 연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눈 뜨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시간만큼은 내 인생을 통제한다. 자, 이 시간으로 활용해 보는 겁니다.